만들어주는 기타리스트 김윤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요 KGD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KGD 시스템이요 기타를 배우는 데 있어 가지고 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 기타 시판 전체에서 C 코드 모양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C 코드 모양에서 찾아지는 C형 C 코드가 있고요. 그럼 여기 찾아 보면은 미파솔라 디도레미파솔라 디도레미파솔이라고 하는 스케일 블럭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요거를 C 폼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A 코드 모양에서 찾아지는 C 코드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A 폼이라 그러는데요. 요거는 두 번째 칸, 이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솔라 디도레미파솔라 디도레미파솔라 요렇게 스케일 블럭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G 코드 모양으로 찾아지는 C 코드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지폼이라 그래요. 찾아보면 다섯번째 칸에 이제 스케일 블럭이 형성되는데요. 요거는 라티 도레 미파솔 라티 도레 미파솔 라티 도 요렇게 스케일 블럭이 형성이 됩니다. 요거를 지폼 스케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E 코드 모양으로 찾아지는 이폼 e 스케일이 있어요. 요거는 일곱번째 칸7 플랫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보면 티 도레 미파솔 라티 도레 미파솔 라티 도레 요렇게 스케일 블럭이 형성됩니다. 요거를 이폼 e 스케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D코드 모양으로 D 코드 모양으로 찾아지는 C코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c 플랫부터 시작해요. 찾아보면 레미파솔라디도레미파솔라티도레미파 요렇게 스케일블럭이 형성이 됩니다. 요거는 디폼스케일이라 그래요. 네. 그렇게가지고 C A G E D 이렇게 다섯 개의 스케일블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케이지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다섯 개의 케이지 시스템, 이 블럭만 알고 있으면은요. 지판 전체에 음정 자리를 다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손가락이 타다다닥 지가 알아서 붙어요. 개명을 읽고 읽는 순간 손가락이 어떤 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그 블럭에 손가락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서 그 음정으로 찾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 음정 자리뿐만 아니고 또 이게 코드에서 다 스케일은 항상 코드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요. 어, 이 다섯 개의 케이지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은 코드도 맨날 우리 C코드, F코드 이렇게 잡던 이병코드가 아니고 각각 블럭에서 코드들이 다 이렇게 찾아져요. 그렇게 찾아진 코드들로 조금 다른 약간 더 고급스러운 반주를 할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케이지 시스템을 반드시 이제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정말 잘안 헤어져요. 정말 짜증나게끔 안 헤어져요. 이거 외워 놓으면은 저거 까먹고 이거 해다가 저거 하면 또 헷갈리고 키 달라지고 샵 붙고 뭐 플랫 붙어 버리면 또 헷갈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하다 보면 이제 막 천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슴 답답해지고 막성질나고 내가 지금 기타 지금 칠라고 하는 게 놀라고 치는 건데 이게 치기 하고 있으면은 막 스트레스만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타 던져놓고 이제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시원하게 또우리 요거 맥주 한잔 해야 되잖아요. 치킨 딱 시켜야 가지고 침에 갔다 해가지고 그날 딱한잔 마시고 그죠? 잠딱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난 배 이만큼 나와 있고 <웃음> 제얘기에요제 얘기. 네, 뭐 그랬다는 겁니다. 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고자 제가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정말 찾고 나니까 정말 간단해요. 진짜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해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고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시간도 아주 짧게 걸리고요 왜 한번 외워진 거는요 잘 잊어먹지도 않아져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좀 궁금하시죠? 궁금해 죽겠죠? 아니 나는 1년 동안 하는데 뭐 30분 만에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됩니다 그래서 배울 때딱 배울 수 있게끔 제가 세미나에서만 제가 이 방법들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 오시면 은 k g 드 시스템을 암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을 해서 실제로 외우게 될 거고요. 응용을 해서 한 곡을 연주해서 그한 곡을 완곡을 하는 것까지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만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이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 건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만 정확하게 제가 이 방법을 전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세미나에서는요, 제가 하나도 숨김 없이 빠짐 없이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꼭 오셔가지고 이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강권을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가 또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들 어려워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지만 다 같이 어려우니까요. 어떤 나눔의 미학? <웃음> 저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나눔의 미학을 저도 실천 한번 해보고자 무료 수강권을 제가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PC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더보기 설명문을 누르시면 될 거고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 역삼각형 조금 하는 거 있어요 오른쪽에 영상 오른쪽 아래에 그거 누르시면 은요쫙 펼쳐지면서 설명문이 나와요 거기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타고 들어가시면 은 거기에 안내가 돼 있어요 읽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계속 무료로 하지 않습니다 세미나는 유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유료로 진행할 건데 일정 기간 동안만 정말 배우고 싶으신 분들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어, 나눔의 미덕을 저도 한번 실천해 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할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같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더라도 무료 쿠폰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어 여기 영상 아래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요 무료 수강권을 확보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계획에 따라서 세미나의 상세 내용을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수강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또 드릴 예정입니다. 세미나에 오시면은요, KZ 시스템을 정말 간단하게, 쉽게, 아주 짧은 시간에 외우고 적용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료 수강권 지금 일정 기간 동안만 제가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고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받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수강권을 신청하신 분들한테는요. 제가 추가로 선물 한 가지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이 정말 막강한 거예요. 어쩌면 이 게이지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하셔가지고 링크를 타고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저는 세미나 준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